Faded in this oh. dark and smoky room, with wow. your face reflecting bright green, brights and blue. 우리가 지금 기숙한 동생 있는 곳아 구름 날라다니네 여기서 날리는 진짜 영상 잘 찍히겠다 어 가격이 <웃음> 성인 8500원 아, <웃음> 아니 힘들어 아 뜨거 뜨거 <웃음> 아 감각으로 찍는데 꽉 차네 오 어. 네, 맞습하다 네, 맞습니다. 네, 다만 네, 맞 이게 뭐예요? 염소전골. 염소전골. 네. 오. 오. 양고기, 근데 진짜 맛있는 것 같아. 안에서 자전자전 금지입니다 아네 찍으려면 2만 5천정이 됩니다 이제 일반인들하고 저기 승인들들어갔다 나올 수있는 이렇게 여기가 네. 칭키스칸 광장. 만나서 러시아의 도움으로 우리나라를, 몽골을, 청나라로부터 독립시킨 분이에요. 아, 청나라. 아, 청나라로부터. 네, 몽골이 주먹으로 왔는데, 네. 와, 네. 몽골식 불패. 사나영, 뭐가 제일 맛있어요? 고기죠. 아, 고기가 제일 <웃음> 맛있어요? <웃음> 몽골 현지 식당에 와서 먹는데, 어, 이게 몽골 현지식 만두고요. 나머지랑 그냥 다 고기. 야채도 좀 있긴 한데, 고기가 맛있다고 하니까. 일단 만두 만두. 고기 가득 들어가있고 키가 좀두거운 만두. 고기가 양고기인 것 같은데? 부드러운 거 보니까. 꼰가? 염소, 염소인 것같아 아까 점심에 먹었던 고기 식감이랬는데 염소 보인것 같아요. 간단히 얘기하면 저는 몽골 움직이에에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뭐 잡내라든가 이런 게좀 있어서 어느 정도는 챙겨 오 여행하실 때는 챙겨 오시는 게나카롭게되것 같아요. 여기 고기를 가져가면 그렇게 뽑아 답니다 자, 여기가 이제 몽골 전체를 볼수 있는 전망대라고 하네요. 저기 계단이 300개라는데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무 <웃음> 아, 비디오, 비디오. 어, <오>, 언제 올라가. <웃음> 힘들어. 오, 멋있어. 아, 멋있어. Ha, ha, ha.